사가 시중운호대 조금 줄여 사가 대중에게 보여서 이르되 선지시가 선지시이여 아차 법문은 나의 이 법문은 이 정해로 우위본인니 정해로서 근본을 삼으니 대중은 물, 니, 네, 언, 정해, 별, 하라. 대중은 물 하는 말은 말라 이 말이죠. 뭘하느냐니 네 해서, 니네 해가지고 언, 정해, 별, 하라. 정해가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지를 말아라. 이 언정해별 이해서 정해별을 언설하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정해는 일체로서 정해는 한 몸으로서 두시이니 둘이, 둘이 아니니 정시해체요. 정은 새의 몸이요, 새시 정용인이라 새는 정의 용인이라 즉해 지시에는, 적이라는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제금자와 같은 뜻이고, 또 이른다라고 하는 이를지자와 같은 뜻이고, 가까울 끈자, 아, 아깝다. 아, 이런 뜻이거든요, 겨 자가. 지금이 바로 해일 때는 이런 소리가 되죠. 해에 이르러서는, 해에 속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 자가, 겨 자가. 이 말로 하면은, 이르러서는, 또 거기에 가깝게 되어서는 이 말인데 우리말로는 즉해 지시라 이럴 경우에 해일 때는 이 말이죠 해일 때 지해일 때는 정이 어디 있느냐 정이 재해하고 정이 바로 해에 있고 즉정 지시에는 정일 때는 해 재정이니라 해가 정에 있나니라. 그런이 정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일반 그 선에서는 먼저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나온다. 선정 후 해죠. 먼저 정을 닦아서 지혜지혜가 나온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건뇌가 없어져서 안정된 상태 안정된 상태 고요한 것이고 해 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가 이 말이죠 정은 고요한 것이고 해는 움직이는 건데 보통 선종의 그 수행 절차를 보면 먼저 고요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 움직이는 지혜의 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 보는데, 이해는남정선에서는 선후가 없다라는 거죠. 정해가 일체요, 정해가 일시다. 그래서 고요할 때는 해가 정해 있고, 움직일 때는 정이 해에 있다. 이 이렇기 때문에 이남종선은 바로 순서가 필요 없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이 정해 문제입니다. 정을 먼저 바꿔서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남종선의 특징이 없는 거고 정해가 일체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속에 바로 선정이 있다. 그래서 선정주의를 자꾸 주장한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해가 인체가 되야만 음. 본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통일이 됩니다. 본. 남돈 국점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금방 된다 이 말이죠, 금방 되는 이유는 정해가 일체이기 때문에 금방 될 수가 있는지 정을 닦은 다음에 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돈이라는 건 성립이 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법이 성립되는 그 근본 원리로서 정해 일체가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할때 정해가 한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호들은 일반 선종사에서 잘볼수 없는 것이지만 아니라 발마 남종선 그 구조적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발마 남종선은 거의 가만히 앉았는다든지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요할 때는 그냥 고요하고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이고 공정을 자유자재하는 것이 남정품이지 그 일부러 고요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알만 남정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일부러 고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본법도 아니고 정해인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닮아남정선을 이야기하는데, 선정주의를 자꾸 고집을 하면 그걸 이제 꾸짖는 용어가 마전작경이라는 말을 써서, 선정비기를꾸짖죠이 격돌전자인데요 이게 격돌전자 이게. 이게 선정을 닦아가지고 형불하려고 하는 것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라고 한는 것입니다 남학 태양선사가 마조 도인선사를 깨우칠 때그 마조가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하니까 왜 좌선을 하느냐 성불하려고 좌선한다 그래서 이제 남학 태양선사가 그 앞에서 격도를 갈았죠 어떤 분들은 기왓장을 갈았다고 그러는데 벽돌전자가 오로지전 옆에 기화와하니까아이기화와자를 잘못 품고 그런 것 같아요 기화전자는 없어요 기화가 아니고 벽돌이 그 흑토변에 오로지전하는 것도 소하게 벽돌을.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마조가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이러니까 앉아서 어떻게 부처가 됐냐 여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그 어리석은 선객을 말할 때 마전작경의 선객이라 이렇게 얘기 해요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하는 선객이다 참선하는 사람을 선객이라고 어리석게 참선자다이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그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고요한 상태를 닦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작용의 지혜가 나온다. 이게 상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생에 성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고요한 마음이 될지 이건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디에 어긋나느냐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으로도 자성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청정 자성과 또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고요한 상태를 자꾸 닦아야 부처가 된다라고 할때 그 자성에 뭔가 묻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본래의 실체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남성선 특징이 중생의 그 본래 불성이 열애의 불성하고 꿈도 다름이 없다라는 뜻 출발하고. 자꾸 수정주의로 나가면은 뭐 닦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그전생의 불성하고 열애의 불성이 꿈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본성론에 또의배가 되고 그 수정주의로 나가면은 도노성불이라고 하는 원로 깨달아서 성불이라고 하는 그 도노성불론에 의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절대로 이게 무엇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수정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과 해에 자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과 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육체다 라는 거예요 고요할 때는 시해가 고요한 대로 있고 움직일 때는 고요함이 움직이는 대로 있다 그게 이제 정해 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약식 차이하면 이 정해가 일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냐? 즉시 이 정해 등학이니라, 곧 정과 해를 정과 해를 평등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정과 해를 고르게 배우는 것이라이 말입니다 이건, 이건 뭔 말이냐면 자꾸 이 고요한 상태를 갖게 되면 이제 시끄러운 것을 멀리하고 고요한 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해를 평등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고요한 것을 자꾸 좋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해인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 등학 정해 일체. 이게 이제 남정선의 중요한 사제입니다. 정해가 일체요. 정해를 통합해야 된다. 평등하게 다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갈 때는 가는 대로 그대로 자성성불이 그냥 늘어나는 거고 앉을 때는 앉는 대로 행주자와가 오고 가는 모든 생활이 그대로 자성성불로 나타나는 거지. 앉아있는 것만 자성이고 서있는 건 자성이 아니다 라고 할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도인은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막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선정하고 발해하며 먼저 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해를 일으키며 또 선회하고 발정이 또 먼저 지혜를 닦아서또 정을 일으키는 것이 각각 다르다 각별이라고 막은 말하지 말지니라 선정 발해 선해 발정이 이게 다다 먼저 정부, 그 다음에 해고, 먼저 지혜고그 다음에 정이라고 이런 것이 전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자학착연자는 이러한 견해를 일으키는 이는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일으킨다 이뿐이이요 일으키는 이는 법유 이상이니라 법에 두 가지가 있나니라 정이 있고 해가 있고 해가 있고 정이 있고 서로 모순되는 게 있다 이러면 부설 선어 하되 입으로는 선어를 말하되 착한 말을 말하되 신중히 불선하면 마음속이 착하지 아니하면 공유정해라 헛되이 정해가 있는 것이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나 말이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하는 건 움직이는 거고 고요한 건 이제 마음인데 정해가 일체가 되면 말과 마음이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공유라 이거는 이제 있다라는 말을 쓰시다는 공사죠. 공유라 하는 명사가 아니고 헛되이 있다. 정해가 이제 이런 견해를 짓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소리에요 흑 있는 것이다 정혜가 이제공유정해를 갖다가 옛날 언해보내서 아주 재미있어요 속절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절없이 정해 이게 옛날 언해본의 그 공유정해의 해석이에요 혹조롭지 정해 인문디라 혹절없다 어떤 의미 없이 헛되이 헛되이 말이죠 헛되이 정해가 있다 그러니까 정해는 정해대로 있고 이렇게 정해가 다르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폭절 없다 요새도 폭절 없단 말을 하죠 폭절 없이 늙어간다 폭절 <웃음> 없이 죽어간다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이게 가지고 정해가 부등이니라 정해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은 이제 선을 얘기하고 마음이 선하지 않다. 말은 고요한 걸 얘기하는데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정해가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정해가 같지 아니하다. 야 신구가 부선하면 만약 마음과 말이 함께 선하면 내외가 일종이라 안과 밖이 입니다. 정해 즉등하나니 정해가 곧간나니 좌우 수행은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제의 정, 쟁이 다투는 데 있지 않니요 이게 다툰다라는 얘기는 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빼고, 꾀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정이, 이렇게 일체로 보지 아니하고 선후를 논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다투는 게 되죠 다투는 데 있지 아니하니 약쟁 선후하면 만약 선후를 다투게 되면 즉동미인이라 곧 미혹한 사람 모르는 사람과 같나니라 이제 이게 이제 옛날 교학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 교학과 수행이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였어요 교학과 수행이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선우를 다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언어의 그 개념에 매달리지 않고 그 언어의 의미를 체험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학문이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교학하고 기존 교학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옛날은 수행과 교학이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완전히 갈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거 아주 악숙한 옛날에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 불교학이 전부 제그 서구에 인문학적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옛날 그런 불교학적인 방법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어요. 완전히 이탈해서 이제 수행하고 전혀 별개의 노선을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오늘날 불교학이라면 선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개념인데 개념을 논하지않고는 불교학이 성립이 안되죠 그게 현대의 불교학이고 여기서는 선우를 다 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인데 즉동미인이라 바로 모르는 사람과 같다 이것은 바로 그 수행적인 불교학이고 오늘날 하는 이제 불교학은 인문학적인 불교학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아주 새로운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게 이렇게 된거같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를 자꾸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단 승부하고 승부심 이기고 진다라는 이런 승부심을 끊지 못하고 각증 아법하야 리려 나다 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아닌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아와 법을 증대시켜서 둘이 사상 하나니라 사상을 여의지 못하느냐. 와상인상 중생상, 부자상. 이렇게 피아와 선악을 나누는 그런 개념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 없죠. 전지 씨가 일행산매자는 정해 일체가 바로 또 일행산매죠. 산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닦는 거, 이걸 남종선에서는 반대해요. 신과 신뢰가 본 산매라고 몸이 오고 가는 속에서 산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생활과 말하자면 동떨어졌다든지, 생활을 중지시킨다든지. 생활과 분리된 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 일제 일행 삼매. 이게 전부가 이 남종선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의 이념을 실천을 하되 일반 생활과 다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이념을 달성한다. 이게 선의 특징이거든요. 학문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 평범한 방법으로 최고 이념을 구현한다는 얘기죠. 방법은 평범한데 이념은 최고다. 이거예요.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고매한 학문을 닦아서 불교 이념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적인 방법으로 불교의 이념을 유지하라는 게 대중적이에요 이데이 선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세상의 이념을 달성 성취하는 그런 걸 여기서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행산매 일행이라고 하는 건은 그냥 일상생활이 일행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산매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전은, 일행삼매라는 것은, 어, 뭐 일체처의 행주좌와에서, 일체처, 온갖 사로의 행주좌와, 돌아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주좌와는 일상생활이되겠죠 일체처, 모든 곳, 일상생활 속에서, 상행, 직심이시 아니라, 항상 직심, 모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그게 바로 일행산매라는 거 직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를 정자, 정심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심. 본래심. 어디에 물들었다든지, 그, 기박진 마음이 아니고, 그냥 본래 청정심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일행삼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반영차심하면 다만 그 마음을 쓰면 지교성불이라 바로 성불한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본래 청정하니까 본래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쓰면 바로 일행삼매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서라든지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거죠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일행산매다 그러니까 일체처행주좌화에서 상행일직심이항상일직심 한결같이 고든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이죠 저 정명경의 우로대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직심이시 도량이며, 직심, 부처님이 계신 국도량 극락국토가 네, 뭐냐. 직심을 갖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국토다. 직심이 바로 도량이며, 또, 네, 직심이 도량이며, 또 직심이시 정포라 하였나냐. 직심이 바로 극락정토. 이 바로 불돌이 한다. 정 모신 사원이고 청정한 것이다. 이말이니다막 심행 천국하라. 마음에 천국을 행하지 말라. 아첨하고 왜곡된 그런 것을 마음에 행하지 말라. 부단 설직하면 입으로만 곧은 것을 말하며, 입으로만 다만이래 되는데 입으로만 하면 이 다만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 되는 거입니다 입으로만 그 모든 것을 말을 하면 구설일행삼매요 입으로는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말하는 것이요 불행직심이니라 직심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행직심하야 다만이 모든 마음을 실행해서 오 어, 일체법의 모든 사물에무료 집착이니라 집착을 가지지 마시니라